푸티 성형회장고겠습니다 오늘은 목주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목주름 참 고민이 되는 곳이죠 얼굴에 있는 노화나 그리고 처짐 그 다음에 주름 같은 것은 우리가 쉽게 교정이 되는데 얼굴사라고 달리 목에 있는 주름들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의 피부는 피부 밑에 피아층이 상당히 두껍고 피부도 굉장히 재생이 빠르면서 좋습니다 목은 상당히 얇은 피부로 되어 있어요 한번 꺾여 들어가면 거기 밑에 부분에 있는 피아조직들이 옅어지면서 그쪽이 쑥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게 되죠 그것이 조직이 워낙 적기 때문에 들어간 곳이 워낙 명확하게 손으로딱 지어집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한테 수술이죠. 수술은 여기를 들은, 절개를 할수 없으니까 이 뒤쪽을 이만큼 절개해서 잡아 당기는 수술법을 사용하는데 워낙 멀리서 잡아당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까지 그 힘이 미치지 않아서 펼치는 힘이 상당히 약하게 됩니다. 그 다음번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피부과 쪽이나 그런 데서 레이저로 전반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레이저도 안쪽에서 피하 지방층이 충실해서 콜라겐 생성이 많이 돼서 그곳을 메꿔야 되는 개념인데 그곳에 피하 지방층이 적기 때문에 피하 조직이 지방층만이 아니라 조직이 적기 때문에 거기 부분을 때려도 재생되는 게 상당히 적게 되죠 레이저로도 상당히 힘든 곳이 목주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남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얘기했던 필러와 보톡스가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먼저 보톡스 얘기를 드리면 보톡스는 이 얇은 피부 밑에 목 피부 밑에 넓게 얇은 근육층이 바로 밑에 있어요 이게 과다하게 수축되면 이상한 모양의 그 주름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보톡스는 그 과다하게 수축되는 걸 풀어주면서 펼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펼치기는 하는데 이미 푹 들어간 주름은 개선이 안 되죠 보톡스의 단점은 그겁니다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면 매끄러워는 지지만 푹푹 들어간 주름들은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건 필러입니다 필러는 그 라인 모자라진 피아 조직층을 직접적으로 필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베스트죠 필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사로 그페인 곳만 정교하게 올리는 테크닉이 힘든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좋아요 그러니까 뭐페인 뭐 곳만 선택적으로 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간단하죠 필러를 이렇게 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시면 멍이나 굽기는 뭐 스커프로 잠깐 가리고 한 일주일이면 멀쩡해질 정도로 회복기간도 되게 빠르고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페인 곳에 정확하게 넣는 테크닉 그것이 유지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넓게 퍼지지 않도록 하는 부처치 등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고익성형외과에서 주로 권해드리는 것은 필러를 위주로 정교한 테크닉으로 잡아드리는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오셔서 여기다가 바르는 마취제 바르시고 한 15분 있다가 전반적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하는데 한, 한 줄당 시간이 5분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도 3줄 정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도 15분 정도면 충분히 다 시술 받고 가실 수 있어서 저는 필러를 목주름의 해결책으로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필러로 하면 유지기간은 어느 정도? 이것이 필러로 인해서 생긴 정상적인 조직들, 조직들이 그패인 곳을 메꾼다는 개념인데 이거는 필러 자체도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아있을 수 있고요.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필러로 생긴 조직도 아주 편안하게 피아층에 부족한 곳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 정도는 물론 가고, 그 다음에 더갈 수는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개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면 목주름에 사용되는 필러는 다른 얼굴에 사용되는 필러는 다른가요? 목주름에 사용되는 필러는 HA 필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목 자체가 상당히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강한 필러를 쓰면 안되고요. 보통 그것보다 좀더 물을 더 끌어들이는 필러가 훨씬 더 유용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물을 오랫동안 끌어들일 수 있는 어, 그리고 오래가도 안전성이 있는 필러가 가장 추천됩니다. 여기서 국산필러외국산 필러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외국산 필러 중에도 뭐 모든 필러가 외국산 필러가 우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최근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외국산에도 중저과 필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한동안 상당히 문제가 됐던 독일산 필러들도 그것도 외국산 필러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산 필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레스트랜 그리고 주비돔 중에 옛날부터 나온 라인, 요즘 라인 말고요 그리고 뭐 스타일레이지 이 정도급이 프리미엄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추천해 드릴 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산 필러도 그러면 외국산 필러보다 못하냐 근데 국내산 필러 중 일부 필러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러서 외국산 필러와 견주어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외국산 필러 중에 제일 좋은 거 국내산 필러 중에 제일 좋은 걸 쓰시면 별로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막 이렇게 목줄을 해결하는데 이렇게 많이 처진 80대 그 정도도 필러로 해결이 될수 있는지 너무 처지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분이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다 한다 이것은 자격이 없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사람들이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얘기 드리는 게 전문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80대에 막 늘어지신 할머니 분이 과연 목 수술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분들은 매우 적습니다 보통 고민이 되시는 분은 40대부터 60대 사이 한참 사이적으로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필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젊은 분을 여기를 절개해가지고 확 잡아당기는 수술은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들 하시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노화가 좀덜 되신 분에게 강한 방법을 처음부터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작게 최소한으로 정말 오래오래 버티다가 그분이 만일 70대가 됐는데 아직도 사회적으로 이렇브 하고 많이 쳐졌다. 그럼 그때는 당연히 수술로 가는 게 맞습니다.